뉴월드 1.04 패치가 발표되었습니다. 평소와는 다르게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패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. 서버 이전과 아웃포스트 러쉬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10월 28일 목요일 패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서버 이전이 다시 가능해집니다. 또한 아웃포스트 러쉬도 가능해집니다. 이외에 일반적인 패치 사항으로는 에버풀 출발 해변을 제거해서 스타트 지역을 세개로 감소시켰습니다. 또한 이전에 집을 구매한 유저에게 세금 문제로 인한 보상으로 2 0코인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. 전쟁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겠지만 공성전에서의 게임 최적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모든 진영에서의 토큰 보유 상한선이 50% 증가됩니다. 이외에도 일반적인 버그 패치 사항들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